폴더에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미리 보기가 안될 때는 가장 먼저 폴더 옵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해 주면 됩니다. 폴더 상단에 있는 보기 탭을 누른 다음에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보면 미리 보기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미리 보기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키보드에 있는 F5 단축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움직여주면 이렇게 확대및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굳이 보기 탭을 누르지 않아도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보기 탭을 누른 다음에 옵션 항목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 옵션 창이 열리게 되는데 참고로 폴더 옵션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윈도우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파일 탐색기 옵션을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더 옵션 창이 열립니다. 창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니까 어떤 경로로 이동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기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서 아이콘은 항상 표시하고 미리보기는 표시하지 않음 이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클릭해서 체크 해제를 해주고 적용을 눌러 확인을 해주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면 어지간하면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뉴로 이동해서 데이터 값을 수정하면 됩니다. 먼저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고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립니다. 편집기 창이 열리면 메모장에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쉘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드랍다운 목록을 펼치고 제일 위에 있는 bgmru라는 a 폴더에 마우스 클릭,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번에 메모장에 있는 두 번째 경로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쉘 폴더 하위 목록에 있는 두 개의 폴더를 지워주면 되는데 bgmru a 폴더와 BHS라는 백스라는 폴더를 두 가지 모두 다 삭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메모장 세 번째에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쉘루롬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MRU 폴더와 백스 폴더를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쉘루롬 이 폴더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두 가지 항목을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장 네번째에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네번째 경로는 처음에 이동했던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이동해서 쉘 폴더를 누른 다음에 우측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DWORD 32비트 값을 누릅니다. 새 값이라는 항목이 생성되면 키보드에는 F2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100mru 한칸 띄고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값 편집 창이 열리는데 값 데이터 부분에 5000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폴더에서 미리보기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